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이달부터 태국과 싱가포르이 해외발 입국자들에 대한 무격리 입국 개방을 실시하면서 올겨울 해외여행, 특히 동남아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무격리 개방을 시작하는 동남아 국가로 여행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태국에서는 이미 무경입국을 허용한 한국 포함 46개국 외에 추가로 상당수의 국가들을 더무경입국 허용명단에 추가했는데요. 과연 어떤 나라들이 태국에 더 들어오게 될까요? 그리고 태국 관광업계의 큰 손이었던 중국, 중국인들은 올겨울에 태국에 얼마나 찾아올까요? 코리아샤티비의 태국 및 아시아여행 관련 소식 시작해봅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 아시죠?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는 지난 10월 2 9일 회의에서 방콕, 쿠켓, 크라비 팡아 이렇게 4개 지역에 한해 11월 1일부터 식당에서의 주류 제공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류 판매는 야간 20일시까지 허용됩니다. 밤 9시 이후 주류 판매 대한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태국은 술에 관해 상당히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11월 1일부터 국가 개방으로 보다 많은 외국인 여행자를 태국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콕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을 SH 승인을 받은 업소로 제안했습니다 11월 2일 기준 방콕에서 SHA 기준에 합격한 식당은 약 1356곳입니다 방콕의 요식업 사업자들 음주허가 시간을 야간 23시까지 연장해줄 것과 SH의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레스토랑에서 음주를 허가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아싸윈 방콕시장에 거부되었습니다. 방콕시는 s h a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웹사이트 w w w t h a i l a n d s h c o m 에 등록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호텔과 식당이 대상이며 주정, 클럽, 가라오케등 유흥업소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는 지난주 발표에서 현재 상황이 악화되지 않은 전제하에 관광 재개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7개 지역의 술집 영업 재개 및 야간 21시 이후 주류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11월 15일까지는 밤 9시 이후 시간대에 주류 판매 금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며 15일간 주류 판매 시간 준수 여부 및코로나1 9 상황을 평가한 후밤 9시 이후에 주류 판매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같이 외국인에게 개방이 되는 인기관광지 파타야에서는 식당 내 주류 판매 금지가 해제되지 않아 지역관광협회가 불만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파타야 비즈니스관광협회 분안한 회장은 불만을 표명하고 촌부에서는 새롭게 확인되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대부분은 공장,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군사시설 등에서 발견되고 있어 관광시범지역인 파타야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파타야 지역 발병건수가 방콕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파타야는 방콕과 같은 블루존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식당 내 주류 판매 금지가 해제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파타야 지역사업가들은 오래전부터 정부의 국가 개방을 준비해 왔고 백신 접종률도 국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역이며 파타야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최고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같이 식당 내 주류 판매 금지를 해제해줘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파타야 유흥업소들 술집, 비어바 워킹스트리트 등은 수십년간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는 등 장기간 동안 침체기를 가졌습니다. 이번 정부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유흥업종의 영업재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객들의 파타야 방문은 늘지 를 않고 있으며 유흥업종들의 침체기 또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기상청은 11월 2일부터 우기가 끝나고 건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건기는 비가 내리지 않고 비교적 기온이 낮아 지내기 좋은 계절이라 태국에서는 이때부터 여행하기 좋은 성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건기 초에는 북부 지역의 날씨가 변하기 쉽고 때로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남부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태국은 여행 성수기인 건기를 맞이함과 동시에 국가 개방이 시작되어 코로나 감염이 적은 46개 저위영국에서 외국인 여행자를 격려 없이 받아들이면서 기다리던 외국인 여행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11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시 무경립국이 가능한 국가 리스트에 17개국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이달부터 여행객들이 백신을 다 맞은 경우 태국의 무경립국이 가능한 과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총 63개국이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 하순 일간 방콕포스트와 더 네이션 등 태국의 영자 언론사들에 따르면 태국 외무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출국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준비한 방문객들의 무경립국을 허용한 국가명단에 인도와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7개국을 더했다고 전달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 의료인력이 대구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면서 공공보건 체계가 붕괴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태국 서쪽의 이웃나라 미얀마도 포함되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앞전 방송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태국 정부는 지난 10월 하순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호주 등 46개국을 무경리 입국 대상으로 발표했었는데요. 해당 내용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추천 동영상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경리 입국을 추가로 향한 17개국 명단은 다음 화면에 자막으로 표기된 바와 같습니다. 이들 63개국에서 오는 방문객들은 태국 도착 직후 호텔에서 하루 또는 이틀간 머물며 PCR 검사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없이 자유롭게 태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2019년 약 4천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670만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이로 인한 여파로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1%로 1998년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7.6%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태국이 이렇게 폭넓게 문을 여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나라의 재개방이 뒤쳐질 경우 관광객 유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관광업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큽니다. 동남아 각국 언론의 외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태국의 국경 재개방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11월 1일 최초로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한 국제선은 도쿄 나리타 공항을 출발한 아나항공으로 승객 43명 중 32명이 태국인 나머지 11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이후 오전 9시에는 프랑스 파리를 출발한 타이항공예 61편의 국제선이 방콕에 도착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11월 1일 하루 동안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한 국제선항공편은 총 61편이며 해당 항공편들을 통해 유입된 국자는 외국인 2,300명, 해외에서 귀국하는 태국인 800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는 11월 5일 브리핑에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9,210명이며 11월 4일 입국한 사람은 2,086명으로 무격리 입국 1,864명, 샌드박스 88명, 7일격리 32명, 1 1일격리 10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푸켓 공항을 통한 입국자는 4,005명, 사무이 공항을 통해서는 182명의 외국인 이 세계 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총 13,39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외국 입자 중 13,397명 중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은 0.075%인 1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간 중 해외 입자 중 상위 10개국은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4위 일본, 5위 스위스, 6위 스웨덴, 7위 대한민국, 8위 네덜란드, 9위 UAE, 10위 중국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태국 외교부 대변인 타니씨는 타일랜드 패스를 통한 국가재개방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해 11월 1일부터 4일까지 태국 입국을 위한 타일랜드패스 신청자는 총 65,338명이고 이중 허가를 받은 사람은 12,60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일랜드패스 신청과정의 문제는 대부분 시스템 방해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디지털 정부개발원과 협력하고 24시간 업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여 11월 3일부터는 타일랜드 패스 시스템을 휴대폰을 통해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교체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영사국 자료에 따르면 11월 첫주 타일랜드 패스를 발급받은 입국자는 12607명으로 태국의 국가재개방용책이 성공적이라는 신호로 보인다고 밝히며 외교부는 원활한 태국 입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타일랜드 패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태국 외교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일랜드 패스는 태국 외무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입국신청서 COE에 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입국심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할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태국을 방문한 여행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사용하도록 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한편 당초 발표에서는 신청 후 승인까지 7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에 이미 4781명이 승인받아 실제로는 등록 다음 날에 승인을 받게 되는 케이스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방콕 수완나폰 공항과 파타야 및 후아인을 연결하는 에어포트 버스 운행이 11월 1일부터 재개됩니다. 11월 중수아나품공항과 파타야 구간은 수아나품공항 출발이 오전 10시, 정오 12시 30분 오후 3시, 저녁 6시 그리고 파타야 출발이 오전 8시 30분, 1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4시 이렇게 하루 4편 운행하며 편도 운임은 130바트입니다. 또한 수아나폼공항에서 후아인 구간은 수아나품공항 출발이 정오 12시 30분, 후아인 출발이 오전 11.30분 이렇게 하루 각 한편씩 운행이고요 편도 운님은 294바트입니다 다만 국가개방으로 격리없이 태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코로나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입국 후 바로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예약 사이트를 본 영상의 게시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본격적인 무경여행 개발 신호탄으로 다른 동남아국가들도 뒤질세라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제한적, 시험적 재개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코로나19 사태로 꽁꽁 닫혔던 국경문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84%로 세계 최고 수준인 싱가포르는 지난 10월부터 이미 재개방의 시동을 걸었고 11월에는 이를 확대합니다. 코로나19를 관리하며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를 8월부터 시행중인 싱가포르는 이달 중순부터 미국과 영국 등 10개국과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무경입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8에는 호주 스위스가 그리고 15일부터는 대한민국이 무경입국 국가리스트에 각각 추가됩니다. 말레이시아도 11월 15일부터 휴양지 랑카이 섬을 외국인에게도 시험 개방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8만불 이상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최소 3일간 섬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3개월간의 랑카이 섬 시험 개방 결과를 토대로 다른 관광지 개방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관광부 장관 낸시 슈크리 씨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동남아의 이부 국가들이 해외여행객들에 대한 국경 봉쇄를 완화하는 만큼 말레이시아도 여기에서 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11월 20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해외 방문객들에게 푸꼭섬 등 극히 일부의 관광지를 시험 개방하게 됩니다. 베트남 뉴스통신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는 해외 방문객들은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지난달 하순 보도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관광산업은 국내 총생산의 1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거의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 전인 2019년 1,800만명에 달했던 외국인 방문객은 지난해 380만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베트남에서는 올해 말부터 국제선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현지 언론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민간항공청은 지난 10월 하순 교통부에 국제 상업 비행 재개를 위한 4단계 계획 초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푸꾸 꽝린과 같은 일부 관광지부터 파일럿 운항을 진행하는 1단계를 시작으로 점차 지역 및 운항 횟수를 늘려간다는 게 골자인데요 첫 달에는 매일 1회 항공편을 운항해 약 4천에서 6천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두 번째 달에는 1, 2회로 운항 횟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민간항공청은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들과 항공 노선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0월 14일부터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해 18개국의 백신 접종 완료 방문객들에게 발리, 빈탄, 바탐섬 등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양 휴양지인 시아노빌과 꼬롱섬을 비롯해 리조트 지역인 다라사코르를 11월 30일부터 개방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최소 5일간 머물고 추가로 검사를 받은 뒤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필리핀과 미얀마, 라오스 등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여전히 많거나 또는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고 후대사상으로 인해 아직 재개방을 진행할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여행개방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태국은 이달 1일부터 격리 없이 태국 대부분의 지역을 개방하고 15일부터는 싱가포르 대한민국과의 트래블 버블을 시작합니다. 한국인의 인기여행기로 손꼽히는 동남아시아의 두 국가들 태국과 싱가폴의 입국 절차 및 조건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태국과 싱가폴 모두 공통적으로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해야 되고요 12세 이하 어린이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과 함께 여행이 가능합니다. 태국과 싱가폴 모두 백신 접종을 다 마치는 것이 격리 면제 방문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먼저 태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역격리, 골프격리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여행객 재개방에 나섰던 태국이 11월 1일기에 한국을 포함한 4 6개을 대상으로 무격리 입국을 허용했는데요. 입국 전 20일 이상 승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태국에 입국 후 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30일 미만까지입니다. 입국허가서도 변경되는데요. 10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입국허가서 COE를 사전에 발급받아서 입국할 수 있었지만 11월 1일부터는 QR코드 형식의 타일랜드 패스로 대체됩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PCR검사가 진행되고요. PCR검사비는 사전결제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 최초 1박 8 숙소, 코로나19검사, 공항 숙소 간 교통편 예약을 함께 예약을 완료하고요. 타일랜드 패스 앱에 이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 등을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은 최소 미화 5만불 이상 보장되는 것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태국을 여행하는 중 동선관리앱, 멋차나 설치도 필수입니다 수영장, 해변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태국 도착 후 6일에서 7일차에는 자가 코로나19 키트를 통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싱가포르는 당분간 지정 항공편으로만 무경리 여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대한항공 주 3회, 아시아나항공 주 3회, 싱가포르항공 주 6회 등 이렇게 3개의 메이저 항공사들만 트래블러블 지정편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싱가포르 입국 전 최소 14일 동안 한국에 거주해야 하며 싱가포르 입국 후에는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출국 전 다음과 같은 서류들 준비해야 합니다. 백신 트래블 패스 11월 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PCR검사 영문 음성 확인서 항공편 탑승 48시간 이내에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치료,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은 3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 보장되는 것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입국 직후 창의국제공항에 서 실시하는 PCR검사 역시 사전결제해야 하는데 비용은 160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싱가포르 또한 여행 중 트레이스 투게더라는 동선 관리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싱가포르 관광청은 한국인 여행자를 위해 바우처 등을 비롯한 여행지원책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태국이 11월부터 코로나19 저위험국가 63개국을 대상으로 나라를 재개방하는 가운데 태국 관광업계 최대 고객인 중국인들은 내년 늦게나 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하순 현지 영자 언론사 더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여행업협회는 중국 당국이 지금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나서야 자국민의 태국 여행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이들이 태국에 무격입국할수 있는 46개국 내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태국 여행업협회장 시티와 치와라 따나폰씨는 언론사회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말 사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렇게 두 개의 중요한 국제대회가 중국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들이 중국 당국의 해외여행 정착에 대해 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티아 회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1100만명으로 태국을 찾은 전체 해외발 관광객의 2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태국에 쓰고 간 돈만 해도 무려 5430억 바트로 추산됐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당국이 내년에도 강력한 방역대책을 지속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태국 관광업계로서는 악재가 된 셈입니다. 중국은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재 철저한 방역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내부 소식통을 이용해 베이징이 입국 제한 조치를 적어도 1년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년 상반기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하반기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라는 굵직한 행사들을 순조롭게 치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티아 관광협회 회장은 중국 당국이 자국민의 태국 방문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만큼 내년 1년간 태국 관광객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 및 스칸디나비아 반도국가들과 미국, 중동국가들에 초점을 맞춰 방문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태국의 여행객도 중국 의존도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현재는 관광객 유치 목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019년 중국인들로부터 5,430억 바트라는 거액이 태국에 뿌려졌을 때의 화려한 기억을 이제는 잊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코리안시아TV에서 준비한 태국 관련 소식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태국의 여행 개방이 이달을 기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의 전보다 태국에 가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히 늘어났고 태국에 가려면 신청해야 하는 절차도 복잡해졌고 아직 태국에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긴 어려운 느낌입니다. 특히 태국 가면 식사하면서 술 한잔하는데도 제한이 있고 예전과 같은 유흥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태국에 놀러가서 할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제한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태국에 가신 분들께서는 꼭 감안을 해주셔야 할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팬데믹 기간 동안 억눌렸던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가 폭발했는지 요즘 항공사들과 여행사들은 이어지는 문의 전화에 일손이 바빠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특히 치앙마이로 골프 전세기가 취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골프장의 폭리, 갑질 행포에 질릴대로 질려버린 골프매니아들의 시선은 이미 치앙마에 이 가있고 치앙마에 이 항공권은 구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태국 등 동남아의 여행 개방이 잘 진전되어 오랜 팬데믹 기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수많은 여행업계 종사자분들 국내 골프장 행포에 실망하셨던 골프애호가 여러분들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